구석에 돈다발 세던 장영란 알고보니 적자인 상황 옥탑방의 문제 아들 애꿀떨어지는 사랑꾼 부부 장영란 하트 한창 부부가 출연해 화제다. 오는 12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방송되는 k b s 2 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 아들 애 출연한 13년째 신혼부부 같은 장영란 하트 한창이 출연해 병원장 남편을 위한 장영란의 특급 내조를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장영란은 병원 개원 1년 차인 남편 한창의 병원에서 실질적 업무를 맡고 있다고 전해 문기를 끌었는데 병원 화분부터 물품 발주 고객관리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라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에 한창은 나는 병원장이다 보니 직원들과 소통하는 게 어려운데 아내가 출근하면 직원들이 뭐가 힘든지 상담해주고 그만두려는 직원들까지 상담해주더라. 라며 인사관리까지 톡톡히 해내는 아내 장영란의 특급 내조를 자랑해 부러움을 자아냈다 또한 장영란은 남편 병원 홍보를 위해 아파트에 직접 전단지도 붙이고 다녔다고 밝혀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 이에 멤버들은 장영란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진료 빼고 다 하는 것 같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장영란의 발로 뛰는 내조에 모두가 감탄했다고 한편 장영란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남편 병원을 개원했지만 금전적으로 마이너스인 상황이라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그녀는 남편 한창이 명절을 맞아 직원들 선물로 현금을 주고 싶어 했다 그래서 제 돈으로 직원 30명에게 10만원씩 보너스를 줬다 라고 말에 관심을 모았다 이에 한창은 명절이니 좀더잘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라고 밝혔지만 장영란은 남편의 마음은 알지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라며 속타는 마음을 고백해 폭소를 자아냈다는 후문 슈퍼워킹맘 장영란의 남편 한창을 위한 똑소리 나는 역대급 내조는 오는 일